안녕하세요 산과 집 그리고 재테크와 부동산 등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l h t b 의김인환 건축사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 한옥에서 행복하게 자라나는 아이들 또는 이태리 건축가가 사랑하는 한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저는 그동안 건축 전문가로서 집과 인생 재테크 등에 관한 이야기를 주로 하였는데 오늘은 KBS TV의 인간극장에서 방영된 이탈리아 건축가인 시모네 씨가 우리나라의 한옥에서 가족들과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보고 느낀 점이 많아서 이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그것은 최근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할 집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데, 특히 이런 한옥에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시모네 씨의 새 아이들과 가족들의 모습을 보고, 또 우선 제가 건축 전문가로서... 우리나라 전통 건축인 한옥에 대하여 미안하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언젠가부터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한옥과 같은 집은 불편하고 쓸모가 없다는 생각으로 모두가 아파트로만 몰려 살고 있는데 과연 이러한 삶이 특히 자라나는 우리 자녀들에게 바람직한 것인지 그리고 이번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이러한 아파트의 생활이 바람직한 것인지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지나치게 편리함이나 특히 집을 부동산적으로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금번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재택근무와 온라인 교육 등으로 좁고 답답한 아파트에서 삶이 어떤 것인지 실제로 경험해 봤는데 바로 이런 점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6가지 순서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특히 이런 첫 번째 아파트 키즈와 한옥에서 사는 외국인이라는 에서부터 코로나와 우리들의 살아가야 할 집까지 다 보시면 아마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참고가 되시지라 생각하며 먼저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 주시면 저에게도 큰 힘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서 첫 번째 아파트 키즈와 한옥에 사는 외국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요즘 많은 아이들은 평생 아파트에서 삽니다 아파트에서 태어나서 아파트에서 학창시절을 보내다가 아파트에서 청년시절을 보낸 다음 아파트에서 결혼을 하고 아파트에서 신혼생활을 하다가 아파트에서 아이들을 낳고 또그 아이들은 아파트에서 부모들과 똑같은 생활을 합니다 그야말로 아파트가 고향이고 아파트에서 생활이 어린 시절 추억의 대부분인 것이죠 생각해보면 이 얼마나 상막하고 안타까운 일입니까? 세상이 얼마나 다양하고 얼마나 아름다운데 오직 답답하고 콱 막힌 아파트와 콘크리트로 만든 그런 아파트 숲에서 우리 아이들이 한평생을 지내게 하다니 아, 지식은 책에서 배우고 지혜는 자연에서 배운다는데 마당도 없는 데다가 산이나 들은 말할 것도 없고 하늘도 제대로 보지 못하는 꽉 막힌 아파트에서 오직 입시와 성적만은 강요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다음으로두 번째로 한옥에 빠져 사는 아이들에 대해서 말씀드려보겠는데 그런데 이 방송에 나오는 시몬의 시세 아이들은 서울시 내 한복판에 있는 한옥에서 온 가족과 함께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얼마나 부러운 생각이 들던지 그렇지 세상은 이렇게 살아가는 거야 사랑하는 아이들은 이런 추억과 행복을 만들면서 살아가야 하는데 라는 생각이 방송을 보는 내내 머리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특히 그 아이들이 밖에 나가서도 우리집이 좋다 한옥에 사는 것이 좋다라는 이야기를 하던데 이런 아이들은 자라서도 얼마나 좋은 추억과 상상력을 가지고 살아갈까요 한옥이지만 지하와 다양한 공간 그리고 건축가인 아버지가 꾸민 갖가지 재미있는 공간에서 세 형제들은 얼마나 즐겁고 재미있는지 이렇게 자란 형제들의 우애는 특별히 서로 사랑해야 한다는 교육이 필요 없을 것인데 좁고 답답한 아파트에서 각자 자기 방에 틀어박혀 각자 오락이나 게임만을 하는 아이들에게는 무슨 추억과 가족이나 형제 사랑이 움틀 수 있을지 걱정스러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건축은 생활을 지배한다는 라 것에 대해서 말씀드려보겠는데 요즘 사람들은 상막하게 살아가지요 이웃이나 남을 배려하기는커녕 가족들 간에도 그렇습니다. 대화도 없고 가족이나 형제들끼리 함께할 시간도 없으니 서로 부대낄 일도 없습니다. 이렇게 인간관계가 상막하게 된 데는 건축도 한몫을 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현관문만 닫으면 이웃과는 완전히 차단되어서 누가 이웃에 사는지도 모르고 이웃에게 신경 쓰는 것도 서로 부담스러워 합니다. 또 아파트에 들어가면 각자 자기 방에 틀어박혀 있다 보니 가족 간에 말할 기회도 부대낄 일도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나치게 프라이버시를 강조한 아파트라는 집이 그런 분위기를 조장하는데큰 역할을 한 것이죠. 그런데 이 시모네 씨가 살아가는 집은 한옥을 잘 활용해서 가족들끼리 함께하는 공간을 만들고 그런 집에서 청소도 다같이 하고 음식도 만들고 심지어는 집을 수리하는데도 아이들을 비롯한 온 가족이 항상 함께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학원도 다니지도 않고 재미있고 행복한 집에서 엄마 아빠와 다같이 놀고 항상 재미있었습니다. 온집안에 웃음이 끊이지 않았고 고칠 일도 없는 아파트 생활과는 완전히 다른 집에서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음 네 번째로는 아이들은 이런 집에서 살게 해보자 라는 것인데 저는 방송을 보는 내내 특히 건축 전문가로서 많은 것을 깨달았는데 한옥도 잘 활용하면 살기 좋은 집으로 변신할 수 있겠다는 것을 느낀 것입니다. 한옥이라 해서 꼭 전통만을 고집할 일이 아니라 현대 생활에 맞게 얼마든지 변신시켜 불편함을 해소할 수도 있고 잘하면 오히려 한옥만이 가진 장점이 아파트보다 훨씬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이죠. 물론 한옥은 공사비나 편리함 그리고 냉난방 등에 있어서 문제가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사람이 살아가는데 꼭 편리함만 추구할 일도 아니죠. 진정한 건축은 불편한 가운데 느끼는 행복이라는 말도 있는데 그러니까 약간은 불편하고 약간은 추운 것이 오히려 사람들에게는 더 좋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꼭 전통을 지키기 위해서 한옥만을 고집하자는 것은 아니지만 한옥은 전통적인 외관과 건강 등 한옥만이 가진 여러 장점들도 있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집을 사랑하고 아껴서 다른 문화와 같이 K-하우스로 발전시키기에 충분하다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뭐 제가 건축 전문가라해서만이 아니라 한국인으로서 우리나라 집인 한옥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알리고도 하지 않았는데 특히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의 전통을 사랑하고 알게 해줘야 하지 않겠나 라는 생각을 해본 것이죠 다음으로는 다섯 번째로 행복을 유해 하지 말자 라는 것인데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현재의 행복을 만들 줄 아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때 그때의 행복이 중요하다는 것인데 미래를 위해서 현재를 희생시키지 말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중에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젊었을 때 어렸을 때는 좀 고생을 해야 한다고들 하는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 시간은 다시 돌아오지 않는 것으로 아이들의 어린 시절은 다시 돌아오지 않고 특히 어린 시절의 추억이나 정서 그리고 그 시절의 꿈은 소중하게 이를 데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린 시절의 생각이나 추억 등은 그 사람의 미래를 결정하는 것이고 어떤 사람이 되느냐를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시간인 것입니다 방송에 나오는 이시모의 시의 새 아이들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떠나지 않았는데 정말이지 그 아이들이 나중에 성장해서 한국에 살지 아니면 이태리나 세계 그 어느 곳에 살고 또 어떤 사람이 되더라도 자신들이 태어나고 어린 시절을 보낸 바로 이 한옥에서의 생활과 추억은 그들에게 평생 영향을 끼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그들에게 어린 시절의 집과 가족에 대한 이야기들은 얼마나 중요하고 소중하겠습니까? 바로 시문네씨 부부가 한옥을 선택하고 이 한옥에서 신혼생활을 보내다가 아이들이 모두 이 집에서 태어났다는 것으로 이 부부는 그래서 이 집이 더 소중하고 행복한 공간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자 이제까지 KBS의 인간극장 시모네씨 한옥에 빠지다 라는 방송을 보고 특히 자라나는 아이들과 집에 대하여 제가 느낀 바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로는 아파트 키즈와 한옥에 사는 외국인 두 번째로는 한옥에 빠져 사는 아이들 세 번째로는 건축은 생활을 지배한다 네 번째로는 아이들은 이런 집에서 살게 해보자 다섯 번째 행복을 유해하지 말자 라는 것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특히 최근 코로나 사태는 우리들이 어떤 집에서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인가에 대해서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재택근무와 온라인 교육, 외출금지로 온 가족이 온종일 집에서만 생활해야만 하는 상황을 맞아서 특히 많은 사람들이 좁고 답답한 아파트에서 마땅히 할 일도 없이 지내면서 가족 간의 여러 문제들을 야기시켰습니다. 심지어는 부부 사이가 좋아지지 않았다거나 특히 아이들이 온종일 답답하고 좁은 아파트에서 지루한 시간을 보냈는데 아마 이러한 상황은 앞으로 더 계속될 것이 확실합니다. 특히 불특정 다수의 많은 사람들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아파트 출입구나 엘리베이터가 방역이나 사회적 거리 두기에 문제가 있고 또 재택근무와 온라인 교육은 꼭 코로나 사태가 아니더라도 앞으로는 더 활성화될 텐데 이러한 상황에서 온 가족이 많은 시간을 보내야만 하는데 과연 어떤 집이 좋은 것인지에 대하여 신중히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가족들의 행복과 단란을 가꾸는 집을 지나치게 부동산적인 시각이나 편리성만을 추구하는데 꼭 코로나 사태나 이로 인한 재택근무, 온라인 교육으로 생활의 형태가 바뀌어야 하는 것 외에도 방송에서 나오는 시모네씨 아이들과 가족들의 생활을 보면서 우리들의 소중한 자녀들이 과연 어떤 집에서 어떤 추억과 꿈을 갖고 자라나게 해야 하는지 심각하게 생각해 본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에게도 이러한 점을 고려해서 더 행복하고 자녀들에게 꿈과 추억을 만들어주는 생활을 하시길 바라면서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혹시 이 영상이 참고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고 그러면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